내가 t 니까 m 정성이 SSU 아니야? 아, 부다좋거 온다, 이스 빨리, 뛰어! 아유! 뛰어! 아유! h you are. o u are. h you are. o r e y a you are. e r o are. a h e e Here o r e a h y are. you a o h Here u o r e a